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한데 못 따라와요. <웃음> 촬영할 때 보면은 제가 막막막 막, 막 찍거든요. 얘네들이 항상 뒤에 있어요. 피해다니기 막 불가. <웃음> 극한 직업이죠? 극한 <웃음> 직업. <웃음> 네, 극한 직업. 안녕하세요. <웃음> 원래 오기 전에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촬영을 <웃음> 미리 이제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빠졌어요 니 많이. 아, 좋습니다. <웃음> 네. <웃음> 어, 자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쪽 지역이면 워낙 네, 자리는... 직장인도 많고. 그러니까 찾다가 음.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음. 선에서는 가장 최대로 음. 뽑았죠. 네. 그러면 네, 월세는 한 얼마 정도 하나요? 월세가 집이면 네. 지금 아래 1층 2층 예, 네, 아래 7 5평 위에 7 5평 그러면 15평 정도 되는 거네. 네, 네. 평 정도고 원래 뭐뭐 뭐 하던 자리예요? 라면이라고요. 일본 네. 라면인데 체인점이 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 라면이 다 죽는 분위기니까 음... 권리금 이줬어 권리금 많이 줬죠뭐자 음... 비치리 하니까. 네. 야, 얼마 정도 줬어요? 이... 피처리를 이거를 다 해주셔야 되고 다 해요. 가게다할 아, 예. 거예요. 예. 지금 경기에서는 많이 준거죠? 죽... 예. 지금 경기에서는 저는 장기로 갈 거기 때문에 음. 이 사람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 15년 정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명동 그 거리 변천사를 음. 다 안다고 음. 2006년에 그 사업자등록증 보면 음. 2006년에 했는데 음. 그 위치를 알고 그 음. 집주인을 알고 실제로 음. 제가 또 알아봐도 월세가 거의 반토막 음. 나는 데는 거 밖에 없어요 어.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막 장건 아닌데, 네. 그래도, 이럴 때 원래 잡는 거예요, 가게는. <웃음> 네, 이럴 때 잡는 게더 유리하죠.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경험이 있으세요? 예, 음. 제가, 자걸이 종합상가에서 했어요. 2008년 8월에 시작해서, 한 미친, 5년 했죠. 음, 한 5년? 5년 정도? 하고 음. 거기서 꽤잘 됐는데 거기도 한 13평이었어요. 김밥집이. 음. 거기서 많이 돈고 음. 나와서 좀 드셔먹고 음. 어, 다시 어... 거 <웃음> 거기서는 많이 벌었는데? <웃음> 네. 거기서는 아, 그래서 이게 음. 몸이 힘든 그, 정말 극한직업이지만 음, 음. 이게 많이 또 그러, 잘만 음, 하면, 열심히만 음. 하면 또 노력한 만큼 남는 음. 직업이라. 그렇죠. 네. 음, 알고 또 노력하고 네. 그만큼 뭐 신경 쓰면 벌수 있죠. 근데 열심히만 네. 한다고 요즘은 되는 건 아닌데 그쵸? 그래도 가능성이 더 음, 해본 게 음. 네. 제가 매일 봤을 때는 1층에 이제 주방을 넣을지 2층에 주방을 넣을지 그게 고민도 있을 수있더 네, 있습니다 그, 예, 그거 여쭤보고 아, 저는 무조건 1층입니다 1층. 네. 인건비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지 2층에 음식을 닦고 치우고 해야 될 사람이 있으니 차라리 치우는 것 정도만 네. 하게끔 하고 네. 아니면 은 아예 받아서 가서 가지고 오는 그런 예, 그러려고 음. 했죠 혹시 음. 제가 사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음. 네. 그러려고 했는데 음. 너무 음. 가파르고 위험해서 음. 처음에는 음. 왜 스타벅스 버거킹 다 이렇게 가잖아요 음. 네. 저도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음. 한 사람이 쉬면 이런 거예요 음. 그리고 오가구는 음. 못하는 거예요 이 음. 계단을 7.5평에 계단이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음. 그래도 들어간다는 게 지금 중요하고 <웃음> 들어간다는 게 근데 요 맛으로 가는 거야 원래 조그만 가게들은 <웃음> 응 예, 비집고 해집고 다니면서 음. 끼어서 앉아 먹는 예, 그런 게또 재미거든요. 근데 1층에 주방을 오픈을 안 하면은 2층에 가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있어요. 어차피 내려오는 것도 똑같거든. 그래서 제 생각에 어. 1평 1평으로 주방을 짜는 게 어때요? 그럼 나누면 더 힘들어. 쉽게 설명해 줄게요. 주방이 두 개가 있으면은 네. 직원이 더 많이 필요해요. 말씀드린 대로 음. 제 생각은 음. 직원 한 명이 거기서 음. 음식을 받으면 서 라면만 끓여내는 음. 거죠. 그리고 음. 1층에서 이제 식사는 더메이트가 있어요. 음. 그걸로 올려보낼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차라리 그러면 1층에 더메이트가 있으면 네. 그걸 활용해서 1층에서는 그걸 손님들이 받아서 먹게끔 해주는 것도 괜찮죠. 근데 그에 가서 보시면은 손을 받쳐서 음. 먹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거는 또 무리... 화장실 음. 앞에 제일구석이 있어서. 음. 근데 일단은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요. 네. 정확하게 내가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예. 제 가게를 비교해서 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로포차 제가 유로, 말씀드렸던 예. 그 포차가 원래 2층에서 시작했어요 2층에서 시작하다보니까 예. 2층에 주방이 있겠죠 근데 그 1층을 확장을 하면서 1층에 주방을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1층 2층 지금 주방이 예. 두개 있어요 예, 예. 근데 나는 내 생각에는 나눠놓으면 은 얘네들이 훨씬 편하겠다 그렇죠? 이라는 예, 친구들이 예, 예, 예. 그 생각이었거든요 예, 예. 아니에요 저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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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층 주방이 좁은데 그게 다 몰려있어 <웃음> 거기서 다 해결을 해요 왜냐? 내가 아들이 같이 쓰라고 하니까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여쭤보려 거예요? 비효율적이 야,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왜냐? 2층에 가서 안 써요 아예 메인 주방이 완전히 2층에 있고 1층은 그냥 먹는 장소만 하면은 2층으로 가겠지만 네. 나누는 건 절대 아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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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층 주방을 처음에는 내가 막 잔소리하고 활용을 해라 이 좋은 자리를 왜안 하냐 그리고 2층에 꽉차 있어도 메뉴를 애들이 가지고 올라가요 차라리 아 그렇게 하는구나응 메뉴를 가지고 올라가더라니까 그리고 설거지도 위에서 하면 되잖아 너네 들고 내려왔어요 들고 내려왔어요 굳이 그 이유를 나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 갇혀져 있는 동선들이 익숙한 거예요. 거기서 또 벗어나서 새로운 집을 하나 만들어서 너는 나눠서라 이러니까 그것도 싫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은 비워 두고 있어요. <웃음> 답이 나왔죠. 예, 예. 주방은 주방은 그래야 되겠네. <웃음> 예, 예. 처음에 생각 하셨던 거. 처음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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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좁아. 좁았는데 사람 몇 사람 앉아있는데 꽉 차보여. 그럼 2층 자리 있으면 2층으로 올라와요. 네올라는사람들올라가데 네, 올라... 어, 어, 먹는 사람도 올라간다니까요. 네. 근데 2층에 주방이고 1층에먹데인데 먹는, 먹는 사람이 없고 주방도 없어. 그러면 안 들어와요. 무슨 말씀인지 네, 네, 아시겠죠? 네. 사람이 인테리어 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주고 그 활기들, 활기가 그렇죠, 그 밖에서 활기가... 지나가면서 보였을 때 네. 그때 들어오고 싶은 네, 네. 마음이 그렇죠. 생기고 맞아요. 음... 완전히 알겠어. 이건 완전히 해결된 것 같아요. <웃음> 해결되셨죠. <웃음> 네. <웃음> <웃음> 한 가지 더여쭤볼게 네. 원래 저희가 지금 프리미엄 김밥 분식으로 가는데 음. 프리미엄 김밥 분식인데 그 원래 이 프리미엄 김밥집은 음. 좀 비싸기 때문에 판 떡볶이가 없어요. 판 떡볶이라는 건 음. 이제 내놓고 이렇게 음, 퍼지는 그렇죠. 떡볶이가 없어요. 음, 근데 음. 지금 제 명도 여기의 특성상은 음. 이 유동이 굉장히 그래도 음. 있는 외국 관광객이 있어서 이걸 안할 음. 수가 없는데 음. 반대되는 어떤 이미지는 아니에요. 나도 괜찮아요. 한 떡볶이는 좀 저렴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 저렴하게 보이는 게 훨씬 유리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음. 근데 우리는 저렴하게 받을 수가 없어요. 원세 때문에. 음, 그러니까. 근데 나는 네, 저렴하게 안 갔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갈 수도 없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래도 근데, 그, 이 김밥 프리미엄의 일단 음. 이런 이미지기는 음. 떨어지곤 터질 것요아요떨어지지 않아요. 아유, 떨어지진 않아요. 음. 예,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차피 그 정도 거기서 드시는 분들은 거기 월세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또 관광객들이고. 네, 관광객들. 관광객들은, 예. 관광객들은 보여주는 게 훨씬 보여줘요. 더 유리하거든요. 저 이렇게 음. 좀 연기 김 나고. 그렇죠. 김 나고 음. 보여주고. 음. 아, 음. 그래 아니 음. 그 맞아요. 이런 브랜드 음. 생각하면 저도 음. 이렇게 깔끔하게는 갈 거야 이태르에 음. 깔끔하게는 음. 갈 건데 이제 한떡볶기가이 튀김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게많나이 음. 깔끔한 짓은 분식집에 <웃음> 그래서 여정봤습니다 네, 비싸도 먹기 좋게 어 내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네. 깔끔하다 근데 보이는 거는 중요하지만 저는 더 보여주는 게 낫다고 봐요 네, 그, 사실은 그, 그, 네. 프리미엄을 높이는 거는 음식점이잖아요. 예. 맛으 높여야 돼. 예.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또 혹시 관광객 공부도 아시나요? 관광객 공부는 저희 집은 찾아와요. 그 관광객들 데리고 음. 그 가이드들이 찾아와요. 제가 운영하는 해물탕집은 그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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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신선설렁탕이 있죠? 음. 신선설렁탕이 명동성당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음. 거기 는 24시간 영업인데 음. 24시간 줄을 선다로 믿으시겠어요? 음. 진짜 24시간 줄을 서요 음. 그게 저는 그 어떤 중국이나 일본에 홍보블로그 이런 것도 있고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있어? 그, 음. 저는 그걸 알수 음. 있을까요? 음. <웃음> 알려드려야지 <웃음> 아 정말요? <웃음> 알려드려야죠 <웃음> 절 믿고 또 찾아오셨는데 제가 또 알려드릴 건다 알려드려야죠 저 광수TV 광팬이고요 <웃음> 정말 후회하신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웃음> 근데 앞으로 영원강 광수TV의 팬입니다 저는 <웃음> 네, 여기까지가 제 질문이었습니다 음, 음, 그 장사는 어차피 또 해보셨으니까 자리 볼 줄도 아실 것 같고 근데 이제 타소한 부분 몇 가지만 그렇게 궁금하신 점이니까 제가 알려 알려드린 것 같고 응. 추후에도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니님 <웃음> 여기 실제로 보니까 응. 화면보다 더 인물이 좋으신데요. <웃음> 아니, 저, 아니 화면보다 잘 생기셔서 모든 실물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아니 연... 화면빨이 별로 안 좋아 <웃음> 연예인 연애, 분 느낌이고 진짜 말씀 너무 잘해주시고 감사합니다.